음, 엄마가 바쁘게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 엄마! 오늘 저녁 반찬은 뭔가요? 또 잉어킹은 아니겠죠? 어머! 오늘은 여맨아 음, 어떤 걸 먹을까 엄마가 고민을 해봤는데 잉어킹 매운탕을 먹으려고 했는데 음, 아니면 은뭐 깨비드릴조가 냉장고에 있긴 한데 깨비드릴조를 튀겨 먹을까 어, 아니면 은 엄마가 어제 시장에서 장바온 갸레도스 매운탕 뭐 어떤 포켓몬을 먹여야 우리 여맨니까 좋아할까 음... 오늘도 음 음식 메뉴 때문에 고민이시군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준비했답니다 바로 맛이 있을 것 같은 포켓몬 이상형 월드컵! 어머어머어머어머 저희가 제 친구들이 엄마가 어떤 메뉴를 먹을지 좋을지 한번 추천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 한번 추천해보거라 엄마가 맛있게 요리해줄테니까 네 구독 엄마 자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메뉴판을 만들었답니다 맛있을 것 같은 포켓몬 이상 월드컵 32강 제 친구들이 이제 추천해 줄 거예요 엄마 잘 들어보세요 음 아무래도 모다 피는 반찬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콩나물 무침 같은 거 어떠세요 엄마? 어 근데 모다피가 꽤나 괜찮긴 하구나 입은 살짝 떼서 쌈으로 싸먹고 어 저기 중간에 있는 몸통 부분은 차로 또 깊게 우려내면 또 맛있을 것 같고 어, 머리 부분은 살짝 된장하고 묻혀가지고 살짝 쪄주면은 또 그게 또 별미일 것 같구나 음... 아주머니 잠시만요 그런데요 나올뱀이 저기 가슴 부 품에 달린 저거로 쌍춘인데 상추도 먹고 저기 날개뼈 뜯어먹으면은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아줌마 <웃음> 아니네 어머 어머 어머, 어머, 어머. 먹자라리구나 그래 나물 뱀이로 갈죠 아줌마 아니 너무 잔인해 나물 뱀이 표정을 봐너희도그러에서 그래 치킨은 잘 먹잖아 <웃음> 그럼 미워야 여루루 둘 중에 뭘 선택해야 하면 좋을까 우리 엄마가 어떤 걸 좋아하실까 아 어, 나는 나물 뱀이 푹 구워 먹으면 몸무게는 <웃음> 좋을 것 같은데 <웃음> 어 너무 잔인해 <웃음> 나는 못 아피 먹을래 차라리 왜냐면 난 콩나물 밥을 좋아하거든 엄마 어떤 반찬이 좋을까요? 음, 근데 요즘 우리가 갸라도스, 깨비드릴조 이런 약간 육식만 해왔잖니? <웃음> 그러다보니까 가끔은 이 모다피를 이제 저거를 다한 번씩 데쳐서 비빔밥을 한번 해먹자꾸나 네. 모다피로 가자 네아캣터피못 <웃음> 아, 먹어 어떻게 먹어 죽죽죽죽아 뭐야 <웃음> 캐토피 오독오독하니 맛있겠다 아캣터피는 제가 볼땐 엄마 음. 번데기로 해먹죠 번데기 아 살짝 고워가지고 저거 저거 아주 약이야 약 저거 없어서 못 먹어 엄마 근데 잠만 보는 내가 볼 때는 50인분은 나올 것 같아요 저데뭐산거는 산에... 지방이 많아서 느끼할 것같아어 아, 아. 아, 근데 저거 뭐 산에서 내려오는 멧돼지처럼 한 마을 사람들 잔치해야겠는걸? <웃음> 저거는 너무 손이 많이 간다 캐토피로 가자 아, 캐토피를 좋아하는 사람 이 있다고? 와 이거는 진짜 맛있는 거 모아놨네요 어, 스킨이냐 문호냐 근데 이거는 당연히 무너지 생각보다 새는 맛이 없어 무너숙회 <웃음> 해물이냐? 어 비둘기냐? 아니 비둘기야 치킨이냐? 엄마 저는 요즘에 해산물이 좀 땡기더라고요 무너숙해 어? 어? <웃음> 잉어킹 매운탕도 해주고 엄마가 카르도스 매운탕도 해줬잖니 그러면은 역시 치킨 먹죠? 그래 피존트 저거 잘 손질한 다음에 저 머리에 붙어있는 머리털로 옥수수 수염차 끓이듯 날지어 <웃음> 거기 살짝 달여 차로 또 해먹으면 은 맛있겠단 말이야 <웃음> 발떼가지고 어, 근데... <웃음> 닭발 해먹으면 맛있겠다 그 와. 닭발까지 근데 문어는 뭐야? 해봐야 타코야키문어찜밖에 없단 말이야 <웃음> 엄마는 음 근데 대포문어가 살이 또 실하긴 하네 머리가 또 내장이 또꽉 차있을 것 같은 그런 <웃음> 느낌 알지? 그러면은 비전투로 할게요. 여맨이가 먹고 싶은 걸로 해. 엄마가 해줄 테니까. 시키는 그래도 맛있지. 아야. 야 옆에 호두가 있네. 견과류인가 봐. <웃음> <웃음> <웃음> 호두. 아 호두였어? 아 호두 맛있죠. 견과류. 어. 아 근데 저게 또이 견과류가 어? 우리 여매니가 엄마가 어렸을 때 알러지 검사를 해봤는데 아. 호두에 또 민감하더라고 아 근데 루가루하면 제가 볼때 강아지인 것같아 강아지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즘 시대에 강아지는 안 돼요 요즘안 호두 먹자 그래 뭐 엄마만 먹으면 되지 초콜릿 싹 발라서 먹지 뭐야 이거 여우고기 네 아, 토끼고기인데 아 무조건 토끼고기지 토끼고기그 얼마나 쫄깃쫄깃하고 <웃음> 맛있는데 다리 한번 쭉 잡아서 뜯어가지고 된장 발라가지고 구워서 먹으면 정말 맛있다고 야 이렇게 디테일하게? 아, 아니야, 아니야 토끼는 나는데 불쌍하잖아 그러면은 둘다 불쌍해 솔직히 근데 시스테레보단 파르빗이 덜 불쌍해보여 파르빗 어? 먹자 어머, 어머, 어머, 어머. 그 유럽 가면은 그 브리스킷이라는 그 요리가 있어. 소고기를 오븐에 오랫동안 이렇게 텍사스 바베큐처럼 이렇게 해갖고 먹는 건데 그게 또 기름기가 많은 살이어야 돼. 근데 저 토끼 뒷다리 봐봐. <웃음> 얼마나 기름기가 가득하고 육즙이 살아있어 보이니 탄탄하겠지 또? 이 탄탄한 고기가 또 브리스킷 할때 아주 만점이에요 파이올 아. 파르빗으로 가져 근데, 근데 꼬리가 아홉 개라서 이게 더 먹을 게 많을 것 같은데요? 아이 저거 다 털밖에 없어 아 오케이 토끼 개비드리조대 메리푸 양고기 대 이제 치킨인 건데 아이 양고기보다는 치킨이 훨씬 맛있지 아 양갈비가 진짜 별미인데 칭따오랑은 어? 뭐 우리 우리 아들한테 뭘 가르치길 거니? <웃음> 제가 볼 때는 양꼬치 아시죠? 양꼬치가 진짜 별미거든요. 아, 난 아까 아까 피전투 먹었으니까 이번엔 메리푸로 가죠. 그래 뭐 좋은 선택인 거 같다. 쯔 아래 살짝 찍어 야, 가지고 그리고 꼬리에 사탕도 있었네. 야 달걀! 이거 그거 다 찜질방 달걀이네요 야저거 이미 반숙이네 <웃음> 나는 아라리가 훨씬 맛있어 보인다 그러게. 난 달걀류를 좋아해 이거 식혜랑 아라리랑 같이 먹으면 되겠다 그치?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질리면 또 아라리 스크램블 해먹고 야내룸미대버섯도 어, 버섯은 근데 함부로 먹지 말라는 소문이 있어 독섯일수 있지도 모른다고 음 살짝 곰팡이 낀것 같다 얘 <웃음> 나는 버섯이 참 맛있던데. 근데 이거 자유 먹다가 웃음이 멈추지 않는 그런 버섯이면 어떻게? 덕버섯 같이 생겼어. 내룸, 저네룸이저또그 소의 소의 특수 부위 중에 우설이라는 부위가 있어. 어, 그게 뭔데? 그 혓바닥을 잘라갖고 이제 이 구워 먹는 건데 일본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아주 야. 유명한 요리야. 아 동심하게 제대로다. 어, 자, 우설 제가... 먹기 딱몇 인분이야? 한20 인분은 나오겠다. 저 혓바닥이면. Okay. 네로미가 그래도 마법사 보이는데? 이 v 대 샤크니야 이거는 저는 말했어요. 이거 무조건 상어예요, 상어. 이건 샤스피이지 어, 무조건. 그치? 상어 알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? 캐비어도 엄청 비싸고 버릴 게 없는 <목소문> 그 친구 불쌍해. 불쌍하긴 하지만 <웃음> 포켓몬이야. 아, 그치? 어, 어. 어. 오, 저렇게 비싼 거 보니까 엄마가 또 이게 배가 또 꼬르륵 소리가 나네 상어 <웃음> 상어 어? 미끄메라랑 파이어 뭐야! 저건 이미 오븐치킨인데? 야 이거 이거 불닭볶음면 아니에요? 즉석식품이었네 불닭이다 불닭 <웃음> 야 이번에 거기 굿 모시기 치킨 사오는 저게 바로 불금치킨이네 불금치킨? 맞아 나 그거 먹어봤어 불금치킨 야 이건 진짜 맛있는 메뉴다 야, 이거 돼지고기대 독버섯인데, 이건 누가 봐도 어, 돼지고기지. 아, 돼지고기지. 니꼴라데 리오르. 둘다맛 없어 보이는 게 너무 딱딱해 보인다, 그렇죠? 또 어... 이거 거북손이라는 그 해산물을 닮았네. 아, <웃음> <뭐예요? 웃음> 어, 이제 이제 또 올라왔다. 팔강. 이거는 뭐 당연히 파르빗이 음, 맛있지, 맛있어 보이긴 하다. 아. <웃음> 양고기 대 네. 이거 내룸인데 메리프 지솔직히 메리프지 솔직히 양갈비 맛있지 메리프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사탕도 있고요 나봐 음. 후식 사탕까지 준비돼 있잖아 후식 사탕 춥밥 주스까지 준비되어 있는 네. 메리프 유리티까지 있다고 어. <웃음> 괜찮네 그걸로 가자 피그킹 대빈티난인데 근데 해산물이 너무 많이 골랐어 요매나 그래 맞아. 돼지고기 좀 먹자 정상적으로. 근데 빈티나는 너무 뼈밖에 없어 먹을 게 없네. 어, 매운탕 끓이먹면 네, 하겠다. 그킹 돼지고기 먹고. 야 이거 살은 날개 알이냐? 어? 아니 잠깐만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. 뭔데? 봐자 아라리는 알이잖아. 파이어를 어, 우리 집에서 키워가지고 알을 낳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잡아 먹는 거야. 그러면 아라리도 먹고 파이어도 먹을 수 있는 <웃음> 일석 이조가 아닐까? 뭔 소리야? 그냥 하나만 먹어. 그럼, 파이어를 먹어야지. 맛있겠다. 맛 간편하네. 호두대, 상춘대. 이건 치코리타야. 난둘다 싫어. 얼음 귀신이야. 왜? 차가울 거 같아. 얼음 귀신이니까 엄청나게 아... 맛있지 않을까? 그렇... 아유, 마침 여름이고. 아, 그래. 요즘 날씨가 덥긴 했어. 음. 야, 잉어킹 대 캐터피. 솔직히 버, 벌레를 먹고 싶진 않잖아요. 잉어킹 고릅시다. 오, 또오만하지 뭐 아, 콩나물 무침인데 상온대. 당연히 이거는 가격대가 있는. 아, 어, 어, 이거 피자트 고르자. 이거 닭발 있잖아, 얘. <웃음> 너 닭발 좋아하는구나. 어, 닭발 진짜 좋아하거든. 헐. 자. 아. <웃음> 이거 닭발이지. 파래미 너무 뭐게 어디 있어? 좀 불쌍한 토끼. 응? 치킨 모드가 좋아하니까. 그럼 대중적인 거 고르자. 고르고 야 이거 사탕이야 사탕인데? 당연히 양갈비 아니야? 그래도 <웃음> 나는 왼쪽 사탕이 맛있어 보인다 그래 <웃음> 자아 <웃음> 이건 뭐 당연히 뭐죠? <웃음> 샤크니아지 <웃음> 야 역시 맛을 아시는군요 혹시. 어 <웃음> <오븐구이랑 돼지고기라. 웃음> 돼지고기 다 불닭? 오분구이랑 돼지고기라 돼지고기 한번 먹자 우리 <웃음> 괜찮네. 괜 <웃음> 어? 돼지고기? 괜찮네. 아, 아난 돼지고기? 난난난 돼지고기야 찮아요 괜찮아요. 괜찮아아요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찮아 괜찮아요. 괜찮 괜찮아요. 요 괜찮아요. 요아이요 엄마가 요아 <웃음> 괜히 이거는 샤크니아 아니니? 야 진짜 상어고기야. 지금 참... 아니면 못 먹어? <웃음> 오! 상어고기 대. 돼지고기? 근데 솔직히 가격으로 따지면은 샤크니아가 압승이긴 하지만 엄마의 입맛은 피그킹이란다. 야. 어머니가 주관이 뚜렷하시네 여매나. 자 우승했어요 피그킹이. 아 돼지고기가 우승. 야 여기 <웃음> 보이네요. 역시 돼지고기. 돼지고기 짱네서 있어. 피그킹 돼지고기 짱. 한 볼까? 랭킹 볼까요? 뭐가 제일 맛있었는지? 음. 와.. 그래? 어, 저게 있었나? 킹... 킹크랩은 제일 맛있지 킹크랩은 <웃음> 원래 안 나왔었는데? 와.. 킹크랩 <웃음> 제일 좋아하네 어, 알지 무슨 맛인지 알잖아 저, 조류가 있어. 꽉찬것 봐. 정말 맛있겠다 파게... 주저... 야 오리고기까지 있어 캔타로스야 <웃음> 어? 소고기도 고기. 있었어? 와 근데, 근데 이건 왜 인기가 좋은 거야? 젤리, 메탈 몸은 다별신할수 있잖아.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는 느 <웃음> <당연히. 웃음> 그런 말이어 젤리 아니었어? 어, 이거 피카츄 지고... 근데 지고기는 좀 그렇지 않나? 그거 아닐까? 학교 앞에서 파는 피카츄 모양 돈까스, 돈까스, 가재군... 아, <웃음> 야돈도 있었네. 야돈, 야돈, 야돈의 꼬리가 진짜 진미라던데. 어, 소고기가 인기가 좋고요. 역시 소고기가 인기가 좋네. 엄마, 오늘 메뉴는... 피그킹으로 준비했어요 <웃음> 어머뭐 어디부터 먹어야 돼 이거? <웃음> 족발, 삼겹살 <웃음> 족발, 삼겹살 이야....수육에 <웃음> 이야....이거 뭐 안되겠다 오늘 폴드포크까지 간다 <웃음> 야... 기다려 영애나 <웃음> 오늘 진수성찬이야 뭘... 뿅 바이 안녕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